안녕하세요. 오늘요 맛있는 봄동을 만들 거예요. 그래 이제 세 개요. 천오백 원 줬는데요. 이 천오백 원 아침에 매끈이를 먹겠어요. 아봄동세 개? 응, 범동 세 개. 음, 오늘은 봄동 김치를 맛있게 할 거니까 세 개. 요렇게세 개. 뭐 이렇게 파는 거예요 원래? 음 이렇게 팔아. 이렇게 어... 키워. 이건 종자가 이래. 아 넓게 그냥. 음. 하나에 얼마래? 이거? 하나에 얼마가 아니고 세 개에 얼마 킬로에 얼마 그래 어... 킬로 얼마야? 이거는...이건 1500원 하치야 킬로에...이게 이게 이렇게 세 개에 1500원? 응... 음, 이게 한 500... 500g 돼어 1500원? 응... 음, 싸지? 응 어, 싸네 1500원 갖고... 반찬을 만들어 먹으면은... 응? 음. 매끼를 어? 먹잖아 그러니까. 이게 살라고 그래봐 이거만 해도 음. 맛있으니까 그러니까, 계속 볼통만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 집에서 만들어 먹은 게 깨끗하고 어. 고춧가루도 좋은 거 쓰고 하니까 음. 음. 근데 좀봄통살 때는 음. 좀 이파리 이렇게 잘 자라는 사야 돼 너무 큰 거는 좀덜 맛있어 그리고 하나씩 이렇게 딱 집어먹기 좋잖아 음. 여기 이게, 이게 이렇게 더 맛있기도 얇고, 해? 얇고 얇고 어떤 거는 여기 껍질 벗겨진 거 있는데 그거 맛없어 음. 어, 이런 데가 흙이 있으니까 다들 다 가지고 깨끗이 음. 한 여러 번 음. 한세네번 정도 휘쳐야 돼. 이걸 바로 버무리면은 풋내가 어. 날수 있으니까 이 적국으로 어 일단 조금 절궈 줘야 돼. 음, 액젓 100ml. 이거로. 아 얘도 좀 음. 미리. 어. 음. 한 30분 들고. 숨이 음. 약간 죽었어요. 한 30분 됐네. 음. 음. 미나리를 향긋한 냄새 나라고 미나리를 좀 넣어주고. 먹으면 얼큰하라고 응. 청양고추 두개 정도 마늘 생강 깨 여기에는요 아, 풋내를 잡아주기 식초를 조금 넣어줘도 돼요 설탕 좀 넣고 컵라면을 하나 끓여야겠구만. 네. 이거에다가 먹게. 이건 라면에다 응. 먹는 게 아니야. 그래? 밥 바로 하얀 밥 해가지고, 음. 우유에다 하나씩 척척 걸얹어서 먹는 거지. 음. 간을 보고, 싱거우면 좀더 내야 되니까. 삼삼하게 먹긴 딱 좋다. 음, 네. 됐어? 응. 됐어. 음. 조금만 더 넣어주면 되겠어 100ml 조금 못 들어갔어요 됐어 여기에는 이제 음. 저기 참기름 참기름을 좀 쳐서 먹어도 되고 겉절이로 응 음, 겉절이로 또좀 두고 먹을 거는 응? 어? 안채도 되고 겉절이로 음, 근데 우리는 조금 칠까? 이건 뭐 금방 먹으니까 음. 치는게 낫지? 우린 들그림이에요 이거 참기름이나 들기름 넣으면 돼요네곰동이 이렇게 안생이 됐어요 끝! 끝났습니다 곱동 맛있게 음. 응. 음, 완전 맛있어. 진짜 맛있다. 음. 음 <웃음> 뭐가 응이야? 손으로 집어먹어야지. <웃음> 응? 손으로 집어먹어야지. 애 음. <웃음> 만큼 빠르. 오 손가락, 맛있다. 손가락 따라지겠다. 응. 음. <웃음> 됐어. 맛있는 봄동